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가 달아져서 이렇게,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산길이 이렇게 마주쳐서 이를 씹었잖아요 근데 이 산이 다달아져 가지고 이렇게 판판해졌어요 그러면 이 산이 바로 없어져서 이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달아졌잖아요 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음. 짧아진 만큼 낮아진 만큼 음. 이 안의 공간이 줄어들었잖아요. 음, 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있던 했던, 이렇게 있던 놈이 낮아져 갖고 그렇죠. 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낮아진 정도가 심해질수록 음. 치아가 더 많이 달라질수록 음. 이 구강 안 공간이 줄어들면서 음.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혀. 혀가 있잖아요. 혀가 집이 갑자기 좁아 갑자기가 있지. 점점 점점 점점 좁아지가 이렇게 쪼그라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빨 자국도 생기고 음. 그리고 어 밤에 잘 때는 힘드니까 자꾸 뒤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니까 자꾸 뒤로 넘어가기도를 막는 그래서 숨을 안 쉬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음. 치아가 달아지면서 생기는 어, 공간의 음. 그 부족 그리고 달아지면 치아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턱이 더 뒤로 가죠 낮아진 만큼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그럼 이게 턱도 뒤로 밀려요. 낮아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좁아지고 뒤로 밀리고 하는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기도협착증상도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 피부탄력 떨어졌지, 부강공간 좁아졌지, 턱은 뒤로 밀렸지 혀의 힘도 떨어졌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호흡 상태가 안 좋아진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년의 수면. 보면 아이 때는, 유아기 때는 깊은 수면이 굉장히 많죠. 음. 그리고 우리 보통 일반 성인들은 깊은 수면 25에서 25%, 20에서 25% 정도가 유지되어야 정상 수면이라고 하는데. 노년이 되면 굉장히 잠의 질이 쪽잠 이렇게 길게 연속이 안 되고 짧게 짧게 짧게 되고 깊은 잠잘못 들어가고 굉장히 수면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노년의 수면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정상이냐?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잠에 지이 떨어지는 거야.라고 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그래,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 그 소리가. 군가에잘 깨고 또 초저녁 잠이 빨리 드는 이유는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빨리 졸리는 건데. 아. 그래서 빨리 자다가 또 잠이 깊은 잠을 못 어, 자고 또 깨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잠이 깨버렸으니까 떨어져. 어. 또 이제 또 아이씨 뭐 이제 어, 나이 먹으면 은 아, 어, 잠도 없다는데 그래서 또 활동하다 보면 그게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그건 잘못된 말일 수 있겠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통계치로만 갖고 보니까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이 부족해진다기보다 라 기분 잠을 연속적으로 못 자니까 음. 그 영향에 음. 이 기도가 좁아지는 자연적인 생리 현상, 치아가 닳아지고 피부가 노화되고 이 근육 힘이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는 현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이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미적인 출현이지 않을까?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노인의 수면을 회복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러면 자.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그럼 뭐 리프팅 수술을 해도 속을 음, 어떻게 할 수가 어디였어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 바이오가드가 뭐냐? 높여졌죠? 음.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주죠? 음. 그럼 지금 낮아져서 줄로 밀리고 음.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겼다면 높여주고 앞으로 당겨주면 음. 그럼 그 동안에 마이너스 됐던 인을 음. 보상하고 조금 더 플러스 해주면 음. 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런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많은 분들 해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래턱을 얼마나 전진 시켰냐가 나오잖아요 음. 이분은 4mm 얼마 안 되네요 다른 분에 비해서는. 이분은 3mm. 음. 아주, 아주 작은데? 이분은 7mm. 음.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다르고요 어제 오신 제 신부님도 음. 오셨었어요. 신부님은 2.5mm. 아, 어, 굉장히, 그러니까 2.5mm니까 굉장히 작은. 2.5mm만 살짝, 살짝, 살짝. 근데 거긴.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잘때 근육의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음. 이거에요, 이거. 네. 어. 엄청 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안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요지만 해줘도 되는데 음. 혀가 처지는 양이 있으니까 음. 그 혀가 처지는 양이 어떤 사람이 2mm 어떤 사람 3mm 어떤 사람 4mm, 5mm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음. 조금 더 내밀어 주는 정도 어떤 사람은 처지는 양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내밀어 줘야 돼요. 이 정상적으로 내가 위치하는 이, 이 평상시에 내가 있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중력의 형을, 이 처지는 그 정도를 조금 더 보상해주는 수준에서만 해줘도, 무리하게 막 턱을 이렇게 빼가지고 음, 하지 않아도. 그렇죠.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대로, 노년이 돼서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답니다. 대부분. 음, 음, 음. 그래서 입 마른다고 하고. 음, 입 마르고. 그렇 하다가 중간에 깨고 하는 게다이 음. 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거. 그래서 턱이 뒤로 안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 위치만 음. 잡아만 줘도 잠의 음. 질만 우리가 정상화돼도 몸이 얼마나 좋았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 음. 어르신들이 음. 그걸 꼭 해보면 좋겠어요. 네. 사실 자식들이 음. 부모님 막코 심하게 가니까 걱정돼서 이제 방송에서 본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는 분은 음. 별로 없고요. 네, <웃음> 말씀을 드리는데 음. 야! 야 이러다 살때 죽으면 돼. <웃음> <웃음> 뭐, 아니 나 이게 예. 뭐 그런 걸 나요. 왜 어른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신들돈 쓰는 거아까워 자신들이 돈 맞지. 쓰는 것 때문에 야, 그거 한두 푼도 아니 텐데 그냥 이러다 살다 죽으면 되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음. 이거거든요. 근데 잘... 사시는 동안 건강하고 잘 사시게 음. 해야죠. 보양 맨날 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는 것보다 바이오가드 제작해서 맞춰서 한잠주무실게 가장 큰 효도죠. 그 보통 해외여행 이제 또 가족여행 가려고 음. 적금 들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 저기 베트남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려면 은 어. 최소 150, 뭐 200. 그렇죠. 잡아야죠그 며칠이잖아요. 음. 4박 5일. 음. 조금만 더 못하면? 사시는 동안. 차라리 그 돈을 좀 아껴가지고. 음. 국내도 좋은데 많아요. 그럼. 어르신들 저는 제가 이제 저도 부모님 모시고 해외 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 하셔. 차라리 가까운데 그냥 자식들을 보는 음. 오는 게 중요한 음. 것이지 뭐 TV로 보는 게 좋은 거 훨씬 더잘보잘 보. 잘 어른들 어. 그렇게 말씀하셔. 아 그거 음. 뭐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잘안 맞는데 뭐 음. 억지로 먹어보는 거고 나 그거 먹어봤다 뭐 아. 그거보다는 소 아. 편하고 정말 매일매일 자는 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부모님 생신 선물 음. 어, 또뭐 어버이날 선물 이제 곧 어버이날이 뭔가, 또 오죠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정부 당국자들도 보건의료 뭐 있죠 하시는 분들이 보면, 노인,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의료비가 엄청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면은 그냥 개인의 일로 치부를 해버려요. 병원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노인의 수면을 제대로만 해줘도 들어가는 병원비가 엄청 줄어들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니까 응.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어, 꼭, 꼭 합시다. 꼭하시나 뭐 어? 어? 네네. 그런 건네만 <작> 헌... <다만> 있죠? <웃음> 네? 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키키키요미! <요리> 키키키요미! <요리> <요리>